내는 내가 알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1차로가 추월 차로라는 개념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로를 계속 주행하면서 원래 차로로 복귀하지 않는 운전자들 때문에 고속도로의 원활한 흐름에 방해가 되고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계속 주행 차량이나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오히려 난폭 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차량들이 엄격히 단속될 예정입니다. 도로 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면서 새롭게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비 한 가지씩 알아볼까? 첫 번째, 고속도로 1차로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 부과 앞에서 얘기한 내용인데 앞으로는 1차로에서 계속 주행을 하거나 또 간혹 화물차 두 대가 1, 2차로를 막고 같은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뒤 차량들의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모두의 경우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위반 시에는 승용차를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되고 또 1차로에서 앞지르기 후에 기존 차로로 복귀를 하지 않고 계속 주행을 하는 경우엔 지정차로 위반 외에도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단속이 되고 기존의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면서 주변에 단속 경찰이나 카메라가 없더라도 차인의 블랙박스로도 신고가 가능하게 됐어 두 번째, 전기차 국고보조금 축소 전기차 보조금은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은 6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서울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이 200만 원으로 모두 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국고보조금이 100만 원 인하가 된다는 거야 대신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대수를 5만 대 정도 더 늘려서 전기차의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는 거야 세 번째, 우회전 신호등 도입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 잘 숙지를 못한 채 우회전을 하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래서 앞서 9월부터 시범 운영되던 우회전 신호등이 내년 1월 22일 이후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그래 1년을 통계 시점으로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점과 왼쪽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에 우선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그러는데 기존 신호등과 달리 우회전하는 장소의 길목에 세로 방향으로 세워지고 빨간불과 노란불은 기존 신호등 ...과 같지만 하란 불은 오른쪽 진행을 의미하는 오른쪽 화살표로 표기가 된다고 그래. 네 번째 개별 소비세 3.5% 인하 기간 연장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3.5% 인하 정책이 다시 6개월이 연장이 되고 2023년 6월 말까지 지속이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것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거야 다섯 번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확대. 현재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5등급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지원금을 주고 있지. 그런데 2023년부터는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이 4등급 차량까지 확대가 되고 조기 폐차 보조금과 함께 폐차 보상금까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해서 운행을 하던 사람들 중에는 이런 기회에 차량을 바꾸면 좋기는 한데 요즘 시장 환경이 할부 구매 시 워낙 금류에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을 잘 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물가와 금리 부담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만 쉬게 됩니다 2023년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만 들리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치뷰요